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인간 세미나. 이번 주제는 기계와 노동입니다. 특히 베비지의 기계, 마르트스의 기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는 현 시대에 이 표현은 좀더 엄밀하게 재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정말 기계는 인간 노동을 대체하나?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것인데요. 어,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계 덕분에 더 행복해졌어야 하지 않을까? 아 이런 질문도 보수적으로 따라온다고 보여집니다. 어, 여기에서는 찰스 베비지와 칼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베비지는 수학자이면서 발명가였고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자이면서 철학자였습니다. 베비지는 인간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려고 했었고 반면에 마르크스는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을 어,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베비지의 기계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찰스 베비즈는 1812년 계산하는 엔진을 설계했고 이것이 최초의 자동 컴퓨팅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어,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그 시도들 끝에 1822년 앙립천문학회에서 발명품을 자신의 발명품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잘 알려진 차분 엔진입니다. 베비지의 차분 엔진은 계산노동을 기계지능으로 전환한 것인데요. 당시의 컴퓨터라는 단어는 직업의 명칭이었습니다. 고도의 어, 복잡한 아주 많은 계산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계산 작업을 기계지능으로 전환한 것이 차분 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비지는 어, 이 차분 엔진에 적용되었던 원리를 그대로 공장 노동에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과학사회학자 사이먼 셰퍼는 베비지에 어, 대해서 어, 이러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지능을 기계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베비지는 노동자의 지식을 생, 기계로 이전시킬 수 있다면 공장 조직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대요. 이를 위해서 베비지는 실제로 여러 정보원들을 통해서 노동자의 생산지식 과정을 조사하고 감시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자본가 집단은 인간노동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는데요. 어, 베비지와 같은 계몽주의자들도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의 원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거나 너무 비밀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런 노동과정을 알아야만이 생산현장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 노동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계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베비지는 노동 과정을 완벽하게 가시적인 것으로 만든다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정확하게 재생산할 수 있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관찰한 다음에 그 행동을 세분화해서 나중에 다시 원하는 대로 통합하는 구조를 상상한 것인데요. 잘게 조각난 노동 행위 단위를 개별적으로 각각 기계로 이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노동 과정을 전체를 재생산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기계화된 생산 시스템은 사회적 정당화의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공학자들의 역할은 단지 기계 발명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것과 얽히게 됩니다. 그런 주제 중 하나가 기계가 노동을 대체한다는 논리입니다. 어,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를 대리하는 자동장치를 정당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 노동자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규정을 하고 노동자는 기계와 경쟁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계가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기계의 규칙이 노동의 규칙을 압도하게 되고 노동자들은 통제 가능해지고 유순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은 노동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계를 완전한 대체물, 즉어 그 노동자의 지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면 기계와 함께 작업하던 노동력을 인간의 노동력을 보이지 않게 배치하는 것도 필요했는데요. 기계가 자동화되더라도 사실은 그 기계의 작업을 위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작업 같은 것들은 인간 노동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은 의도적으로 은폐되었고 기계가 마치 완전히 노동을 대체하는 것으로 윤색되었습니다. 그렇게 아, 그 공장의 자동화 신화는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르크스의 기계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단순한 분업의 시대를 지나서 그 대공업의 시대가 진행되었고 어, 이런 대공업 내에서는 이전에 단순한 분업과 달리 자본가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대공업 내에서 노동자는 이제 생산과정 전체를 이해할 수도 없게 되고 완제품을 만들 수도 없게 되면서 어, 이전에 수공업 노동자들이 소유했던 생산에 대한 지적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순 수공업에서는 노동자가 도구를 사용했다면 자본화된 공장에서는 기계가 노동자를 사용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수공업 공장에서는 노동수단, 즉 기계의 운동이 노동자로부터 지만 자본화된 공장에서는 노동자가 노동수단, 기계의 운동을 뒤따라 가야 하는 그런 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자본주의적인 생산은 노동 과정일 뿐 아니라 동시에 자본의 가치 증식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도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노동 조건이 노동자를 사용한다는 점이니다 그러나 이 거꾸로 된 관계는 기계의 출현과 함께 비로소 기술적인 분명한 현실성을 얻게 돼즉 기계를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어, 이런 역전된 상황을 완성시킬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 장치로 전환됨으로써 노동수단은 노동과정의 진행 중에 자본 으로서의 노동자와 대립하게 된 생산 과정의 지적 요소들을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분리하고 전자를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계의 토대 위에세워진 대공업에 의해 비로소 완성돼. 아 이렇게 어, 기계를 토대로 한 어, 대공업 메커니즘에서. 어, 기계와 노동자의 관계는 역전되었고 어, 머리와 손, 즉 지능과 수작업은 분리되게 됩니다. 대공업 시대 기계에 종속된 그 노동 과정에서 이제 노동의 결과는 노동자에게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 또는 자본에 누적되게 됩니다. 이런 관계의 역전 때문에 노동자는 단순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고 기계는 반면에 중요한 존재로 부상하게 됩니다. 노동자는 언제든지 다른 노동자로 대체해도 되는 존재가 되었고 기계는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러나 기계의 작업을 노동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은 단지 효율성이나 필요성의 성취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 마르크스는 노동에 대해서 자신의 목적을 자유물에 실현하는 것 또는 노동자의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결과의 실현 이라는 정의를 부여합니다. 어, 어, 여기에서 인간의 노동은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 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이것은 바로 의지 또는 의도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 마르크스의 그 노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 인간의 노동은 그 자신의 생존을 내 필요에 의해서 어, 수행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의 어, 목적은 그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자연을 어, 전유하게 되고 자연을 끌어와서 창조적으로 해석을 해서 음, 사용함으로써 함으로, 결과적으로 잉여가치를 그 생산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잉여가치는 이제 노동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 노동하는 시간, 아, 어,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생산된 부분의 가치를 말합니다. 어, 이런 인간의 노동과 비교해서 꿀벌의, 어, 이 작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꿀벌은 생명체이니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로 꿀을 모은다든가 집을 짓는 등 행위를 하겠죠. 어, 하지만 그것은 자유로운 의식에 의해서 어, 수립된 목적은 아니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어, 잉여가치를 생산하지도 않는다고 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에게는 이네 가지의 요소들이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마르크스는 해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기계는, 기계의 작업은 노동이 아니다라고 이제 정의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르크스의 노동의 개념은 지능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신의 목적 또는 노동자의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결과의 실현, 자유로운 의식, 과 같은 그 지능 개념을 이제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어, 이것은 노동자의 머리와 손을 분리하려는 시도, 즉 베비지의 기계, 세계관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구현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하 것이죠. 어, 종합적으로 볼때 인간의 지능과 노동은 어,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고유함이 있습니다. 물론 어, 기계의 지능과 노동도 아마도 고유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기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촉촉한 세포로 만들어졌고 기계는 전자성 코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그 각각의 지능과 각각의 노동은 어, 서로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동은 기계로 대체될 수 없을 것이고 아마도 그 반대의 방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양자를 협력적으로 대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